안녕하세요 시승자 여러분 이번 5월 6일로 그랑사가가 100일을 맞이합니다 과연 이번 100일을 맞아 어떤 역대급 이벤트가 있는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이벤트 재화가 좀 많으니까 잘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새로운 두종의 변신 메폰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변신을 뽑기 위한 황규로 뽑기 이벤트가 생겼고요 이 천사 확률업은 5월 6일부터 5월 20일까지 진행되며 뽑기 횟수에 따라 성복의 은총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뽑기를 10회 할 경우 성복의 은총 1개, 30회 때는 2개, 50회 때는 3개 이런 식으로 진행해서 200회, 천장 2번을 보게 될 경우 천사그라미폰 선택상자 1개를 받게 됩니다. 그전에 150회로 총 성복의 은총 30개를 받게 되고요. 이 성복의 은총은 이벤트가 끝날 때 남아있는 개수만큼 일반 성목으로 바뀌어서 지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같이 진행되는 이벤트 업적을 통해서 천사 뽑기에 사용할 수 있는 성목의 은총을 같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이벤트 업적을 통해 총 50개의 성목을 받을 수 있으며 이 성목을 미리 받지 마시고 천사 뽑기 중에 게이지가 100% 됐을 때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이 송목의 은청은 SSR 게이지가 오르지 않기 때문에 미리 사용하시면 조금 손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 그랑 웨폰 또한 여전히 천장 70% 확률로 천사 웨폰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이벤트입니다. 6월 첫 번째 점검까지 진행되는 이 100일 기념 7일 출석부이고요. 1일차 때와 3일차 때 50개의 이벤트 송목을 받게 되고 4일차 때는 100일 기념 빠름 등급에 탈 것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받은 이벤트 성복은 100일 기념 전용 뽑기인 인기 그랑웨폰 확률업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기간은 6월 두 번째 점검시까지 진행합니다. 이 100일 기념 뽑기는 이 이벤트 성복을 사용할 때도 이 SSR 게이지가 올라가며 여전히 100% 게이지를 채웠을 때 70% 확률로 이 확률업된 SSR 그랑웨폰을 획득하게 됩니다. 해당 뽑기에 확률업된 웨폰들은 라스터에서는 마그누스, 나마리에는 제르티온, 세리아드는 돌로레스, 위는 사비나, 큐이는 텔레미스, 카르트는 이리스와 아르케, 오르타는 자토, 준는 더글라스가 확률업이 되어 있습니다 어, 도대체 어디서 인기 조사를 했는지 세리아드의 돌로레스와 윈의 사비나는 보통알수 없는 픽업이네요 이 100일 기념 뽑기 전용 성목도 이벤트가 끝날 때 개수에 맞춰서 성목의 열매로 다시 환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후 연속해서 5월 8일 토요일에 등장하는 팀필시브 확률업 뽑기가 있습니다 이벤트 송목은 사용 불가하며 일반 송목의 열매로 사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뽑기입니다 여기 또한 70% 확률로 천장 획득이 가능하고요 팀 패시브 확률업 목록은 이렇습니다 세리아드의 하백, 휴이의 에이블이 오르타의 자토, 준의 더글러스를 받게 됩니다 오르타와 준 같은 경우는 이번 인기 웨폰 확률업과 월 8일날 진행되는 팀 패시브에서도 자토, 더글러스 이렇게 두개다 확률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획득할 확률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총세가지의 뽑기 이벤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 대체 누굴 위한 뽑기 이벤트인지 모르겠는데요. 자 다음 세번째 이벤트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의 특별지원 이벤트라고 해서 기간은 6월 첫번째 점검시까지 가능하며 배틀모드 엘리사 퀘스트 강림전 플레이 시 훈장을 획득하게 됩니다. 이 훈장을 통해서 교환하게 들어가셔서 랜덤으로 이렇게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라인업 진행으로 다음 보상으로 이렇게 진행해서 받게 되는 형태고요 기존에 하던 스토리캐스터와 똑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배틀모드의 티켓 사용은 필수인 걸로 보이게 되고요 강림전 모모 같은 경우는 강림 모모를 잡을 때 100일 기념 차원의 모모가 나온다고 합니다 강림전 모모의 시간은 오전 11시에서 12시 오후 5시에서 6시 이렇게 두 타임이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이벤트입니다 또 재태양 이벤트인 q 의 보물찾기 지난 3월부터 시작해서 4월까지 약한 달간 진행했던 이 보물찾기 이벤트를 또 하게 됩니다 기간은 6월 첫 번째 점검까지고요 방법은 지난 이벤트랑 똑같습니다 유저가 귀찮다고 싫다는 것만 이렇게 골라서 하는 이벤트인 것도 정말 재능인 것 같네요 쿠폰은 공개된 내용이 모이는 대로 바로 저의 유튜버 커뮤니티에 올라올 예정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이번에는 이벤트 페이지에 어디서 쿠폰이 나왔는지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이네요 최종 보상은 손목 25개와 이슬 25개 획득이 가능하며 10개 발견할 때는 SR 장신구 30개 발견할 때는 SSR 아티팩트 상자 그 다음에 50개를 다 찾게 될 경우 SSR 그랑웨폰 상자를 받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 SR 장신구 상자에서는 분노와 소생은 얻을 수 없고요 이 SSR 그랑웨폰 상자에서는 고대 그랑웨폰, 천사웨폰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자 쿠폰은 더보기란에 적혀있고요저희 커뮤니티에 하나하나 차근차근 올라올 예정입니다. 오늘 5월 6일자 쿠폰 보상은 송목의 열매 1개를 받게 되네요. 이렇게 최종 100일 기념 보상으로 유저가 받는 거는 50개의 천사 웹폰 전용 송목 천사의 은총 100일 기념 뽑기 전용 송봉의 열매 100개 SSR 천사 그랑물폰 상자 1개와 SSR 그랑물폰 상자 4개, SSR 아티팩트 상자 2개를 받게 됩니다. 그 외에도 여러가지 장비나 장신구, 그랑주얼 등 합하게 되면 어, 엄청난 혜택이긴 합니다. 하지만 유저인 고객에게 먼저 선보이할 것은 게임성에 대한 개선이 우선인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는 길드전을 그대로 진행한다는 점과 이벤트라고 계속 만들어내는 70% 천장 뽑기 구조 그리고 신규 변신과 랭킹을 이용한 핵가금 분들의 과금주도까지 지금 당장에도 뽑기나 이 왕구 퀘스트 말고는 할게 없는 이 게임에 기존 유저가 과연 계속 애정을 담아서 게임을 할지 의문입니다 이번 100일 이벤트에 게임다운 이벤트가 아닌 여전히 뽑기만 유도한다는 점에서 정말 실망했는데요. 이렇게 내가 실망만 하려고 지금 작년에 했던 CBT부터 이 게임을 쭉 해온 게 아닌데, 이제는 정말 허탈하기만 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다